<웃음> 안녕하세요 예 <웃음> 네, 저는 그 싱어승라이터 천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일제일 앨범 냈고 또 이제 1월 한 25일에 싱글 하나 발표하려고 아 네,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에반 윌리엄스를 하나 사갖고 이 친구가 왔습니다 에반 윌리엄스가 누구예요? 에반 에반 그리온 밖에 올라가죠고 <웃음> 다른 코코라테를 신어요 어 어디 고양이 춘천? 저는 강원도 춘천이 예, 고양입니다 춘천은 방언이 있나요? 춘천 방언은 말 끝에 이제 보통 맛자로 끝나면 이제 맛국수 다자로 끊으면 닭갈비 식사했습니다 닭갈비 아 그렇게 방언이? 예, 닭갈비? 어? 닭갈비 맛국수 <웃음> 진짜야? <웃음> <웃음> <웃음> 오늘 오셨으니까 우선 한 잔씩 한 대씩 할, 아, 자작 좋습니다. 할까요? 좋습니다 우즈비 형은 제가 따라 드릴게요 너 혼자 따라 한 거예요? 넵 그건 그냥 잔안 쓰고 먹잖아요. <웃음>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원래 혼자 집에서 이렇게 맥주 먹을 때도 잔안 쓰고 이렇게. 혼자 소, 혼술 하면 알코올 중독이잖아. 맞아요. 우선 안주를 이렇게 놔두고 술도 이렇게 놔두고 한 우선 차원부터 첫잔 우리 오늘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건배합시다. 오늘 당일부터. 아까 살짝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헤어지셨다 그랬어요. 사실 4일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아, 어, 그러니까 그때 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웃음> 얼떨결에 이게 사귀었는데 네. 부담스럽더라고요. 음. 근데 사실 이게 부담스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일고 슬투저이 나도 똑같이 궁금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이제 두살토울 경훈 경이라는 형이 있는데 그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형 연애 박사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게왜 그런 걸까? 그 형이 말한 겁니다. 너는 사람이 글러먹어서 그래. 너는 연애를 할 그게 아니야. 너는 너무 짙게 몰라. 그래서는 연애를 할 수가 없어. 그러지 말고 더 상처를 입기 전에 지금 빨리 잡초에 싹을 쳐라 그래가지고 헤어졌어요? 네. 아... 예,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자고 먼저 말했어요? 네. 예. 아... 오늘이 기점으로 이게 어? 재밌네? 그러면 다른 손님도 모시거나 아니면 은 다른 손님 모셔봤는데 재미없었어. 그럼 다시 천진우님 모시 오실래? <웃음> <웃음> 오세요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 멸망 사실 저는 좀 멸망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간혹 그런 분들 있어 빨리 전쟁 났으면 좋겠다 혹은 멸망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 이유는 내가 아무리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걸쳐져 있는 그 사회적 무게감 무게감이라는 말도 맞고 시선 시선 그리고 해다 복합적인 건데 내가 길바닥에 똥을 싼적 있어요 <웃음> 진짜 급했을려고 그랬죠? 그렇죠 응, 근데 다행히 아무도 안 봤어 음. 설마 이가 그때 우주비행이 차에 있고 부산까지 차를 타고 왔는데 아. 아이 뭐야 휴게소가 없어 아. 아, 나나나안돼나안돼나안돼 해서 차를 버리고 차, 차 버리고 뛰어갖고 길바닥에 쌌어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어 뭔가를 음. 화장실 앞에서 줄서 있는 사람처럼 내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나도 열심히 해서 뭐 가수가 되고 돈을 음악 하는 걸로 벌고 나의 순서도 언젠가 오겠지 내 차례도 언젠가 오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음악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회는 그렇지 않은데 화장실은 항상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취업의 문이 한정돼 있듯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 차례가 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면서 아 이제 음악 그만해야겠다 이거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살던 그만둘 때를 좀 찾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명분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길에서 똥을 샀어 음. 그 시기에 그 음. 찰나에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음을 얻은 게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야 세상 모르는 거니까 갑자기 넷플릭스에서 단역으로 나왔는데 대박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가 싸는 곳이 화장실이다. 약간 이렇게 정리수있는 건가요? 내가 싸는 곳은 화장실 아니어도 된다. 사람들이 모르기만 하면 돼. 어? 아니야 이상한데. 서, 성공 가도에서 어. 갑자기 아니, 진짜 빠져나가가버린네공가기 <웃음> <그것까지 피해버렸네? 웃음> 어. 진짜 진짜 버기 진짜 가기진나기 진짜 빠져나가버린. 성가에서 갑자기 나 내 한정된, 내 안에 있는 불꽃덩이 가 이제 열정이 사라질 것 같으면 그냥 길을 쌓아야 돼요 네, 그 형님 말씀 드렸고 생각해봤는데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음악을 시작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앨범을 내는 것 자체를 되게 크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무조건 녹음은 스튜디오 가서 받고 이제 믹싱 해주는 사람 따로 있고 마스터링 해주는 사람 따로 있고 녹음해주는 거 봐주는 프로듀서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2인조로 밴드하고 있었는데 그 밴드가 해체가 됐어요 해체가 되면서 이제 저는 생각했죠 아 여기 그냥 홈 레코딩으로 해가지고 그냥 내가 등골 좀 갈아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만들 다음에 좀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나름의 똥싼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쌌어요 그, 그 얘기 아세요? 옛날 만담 중에 똥싸기 대회가 있었는데 이제 덕칠이가 똥싸기 대회 나간 거예요 전 세계 국구로 갔어요 그래서 결승전에 갔는데 이제 세명의 이제 결승전 참가자가 있었어요 맨처 이제 흑인이 나오죠 똥을딱 싸요 딱 싸는데 똥을 진짜 완벽한 달팽이 모양을 싼 거예요. 음. 네, 심사위원들이 네, 완벽한 달팽이 모양 똥이라 훌륭하다고 막 그랬어요. 그더니 다음 똥딱 봤는데 이거는 진짜 와, 어떻게 지 소세지, 똥을, 소세지. 어.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해 가지고 똥을 소세지 모양을 싼거요 심사위원들 와, 이 백인 친구 이 친구 대단하다. 마저고 동양인 친구 이제 막 7일 똥 봤는데 별 모양 똥을 싼거요이좀 재밌어. <웃음> 별 모양 똥을 요그더니 심세율이아 이건 박수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썼냐고 이거는 뭐 학문 구조가 이상한 거냐 아니면은 뭐 우리가 모르는 그 똥싸기 기술의 새로운 뭐 그런 것을 재피한 것이냐 덕칠님 그거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덕칠이가 썬 다음에 빚어는 뉴우를 썬 다음에 이렇게 별명으로 이렇게 빚은 거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얘기 결말 그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 근데? 마요네즈 뚜껑을 똥구 박았다 그랬어. <웃음> 원래 나의 내 때는 이랬어. <웃음> 제, 제 때는 비진거자 <웃음> 오늘 첨진우 신문 십 십단. 우리 아주 신멸을 기울여서 이게 만들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잘 생기면 안 좋은 점. 전잘잘생긴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이 눈코입이 달렸다 그런 느낌. 네 이거는 시, 되게 신뢰를계획면서 <웃음> 만든 질문인데 너무... 아 근데 정말로, 정말로 저를 어제까지도 이제 학교 나가서 일을 했었거든요 강사로 이제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데 애들이 자꾸 이제 잘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스크를 벗어서 보여줬어요 선생님 마귀꾸냐 하고서 보여줬는데 애들이 에이 기만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한번더 느꼈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웃음> 중식이요? 자두 번째 질문 <웃음> 여친 유무 아까 얘기했죠? 예 없습니다 음. 연애를 아마 못할것 같아요 사람 성격이 좀 연애를 하면 안될것 같은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응? 음? 그런 성격은 없어? 그런가요? 음. 많이 만나봐야 돼요 음. 제 경험상 그래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사람이 뭔지 알게 돼 음. 여자가 뭔지가 아니라 여자만 나면 똑같아요 그렇죠 호르몬만 다른 것 뿐이에요 나온 호르몬 그것때문에 엄청 큰 차이가 일어날 뿐이지 사실 똑같아요 근데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나를 알아요 아나를 네. 음. 많이 만나는 비결이 뭔가요? 많이 만나는 비결이 많이 만나요뭐 있는 척하여 <웃음> 친구를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좋아하는 이상형 이상형은 사실 그좀 확고합니다 키큰 여자를 좀 좋아하는 같아요 어... 연애경험 번 세번? 스물일곱에 세번? 아무튼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양다리 경험 어, 없습니다 그 얼굴 놔줘 헤어졌을 때 바로 여자를 사귄다? 아니면 슬퍼서 혼자? 헤어지면 은 헤어진 다음에는 그냥 혼자 좀 슬퍼하다가 훌훌 털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되게 좋아했던 친구랑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그땐 차였거든요 차이면서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새벽 내내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미국 시트콤을 새벽 내내 보고서 다음날 아침까지 쭉 보고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쭉 보고서 그래서 그냥 몸을 좀 혹사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을지더라고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그렇지 않죠 거의 1년 갔습니다 진짜 1년 정도만 가면 딱 괜찮나요? 사실 그러고서 이제 만났어요 우연히 그때 딱 들었을 때 오랜만에 봤을 때그 느낌이 화가 난다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집왜 없어? 안 돼! 쌤 첫사랑 이야기해 주세요. 내내 광네는 진우 보고 네. 쌤이라고 하는데 첫사랑은 러시아 분이었답니다. 말은 통했나요? 제가 영어를 조금 해가지고 의사소통은 확실히 가능했습니다. 연상의 음, 러시아 누나랑 사귀는데 진짜 디테일한 일막 사랑을 나누는 행를할 때. 알겠죠? 괜찮지? 녹음해 짜겠습니다. 사랑노래가 없는 이유? 아... 굳이 뭐 이렇게 사랑에 너무 이렇게 얼매지 않으면서 살다 보니까 음. 사랑노래를 잘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제가 쓰면 은 거의 제가 써놓고서 봤을 때 음. 아예 살짝 오 음. 나도 안에 문글을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이제 다음 싱글 25일에 나오는 싱글은 그래도 나름 사랑얘기에 좀 가깝습니다 이제, 속편이라는 제목인데 헤어졌다가 붙었다 헤어졌다 붙었다 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건 이제 제가 겪은 건 아니고 지켜보면서 한번 써봤습니다. 다음 질문, 연상 vs 연하. 연상도 사귀어봤고 연하도 사귀어봤는데 차이점 네. 한번 얘기해봐요. 연상을 사귀었을 때는 이제 연상한테 바라는 점을 이제 충족시켜주면 좋죠. 든든하다든가. 내가 고민이 많을 때그 고민에 대해서 좀더 조언을 해줄 수 있다든가. 연하의 좋은 점이 있다면은. <웃음>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돈 많은 여자와 예쁜 여자. 저는 그래도 예쁜 사람이랑 사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경제적인 부분은 내가 어떻게든 케어할 수 있다라는 사람. 실아 그럼요. 하면. 사람이 뭐 그래도 책임감이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연애를 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연애를 하면은 거기에 올인하고 싶은데 이 사람 올인해도줄 했다가 또 나중에 내가 오링 바꾸서 나만 슬픈 거 아니야? 이런 감정도 조금씩 있고. 음. 분명히 핀이 딱고 씻는 사람이 나타나. 언제가 나타났으면 좋겠어. 자, 다음 질문. 여자 때린 경험. <웃음> 예, 한 번도 없습니다. <웃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여자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말. 미래. 미래 여자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 날 버리면 지고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숨통을 끌어버릴 거예요. <웃음> 버지 마. <알겠지? 웃음> 오늘 제 방송했던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고 우선 안주가 너무 많아서 좋았고요. 질문도 아주 재밌었고요.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이제 남은 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웃음>